여섯시 반 평소보다는 다소 늦게 출발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출발하려고 해요 가까운 곳은 20km 미만은 일곱시 20km 넘는다 싶으면 여섯시 반 이렇게 출발할까 합니다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도 경치도 구경 못하고 너무 밤이라 또 일곱시 정도 돼야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4학군까지 22km 목표로 갑니다 오늘은 제발 길이 재미있기를 바라면서 발도 그렇게 많이 안아프길 쉬는 것도 많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면서 가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1시간 약간 넘게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쉴만한 데가 나오질 않습니다. 체감상 5km는 걸은 것 같은데요. 뭐 봐야 알겠어요. 좀 걸터 앉을 수 있을만한 그런 구조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나무뿌리 밑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지금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발 상태도 괜찮고요 아직은 그래도 아프기 전에 쉬어줘야 그나마 좀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아 예쁩니다 오늘은 길이 그렇게 심심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이 산길 같은 거 그렇다고 막 등산하는 걸 좋아하진 않, 않지만 이 평지에 가깝게 약간오르막 약간의 내리막 이 정도의 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구역을 벗어나서 뻥 뚫려 있고 길 하나 가운데 넣여있고 양쪽으로는 경작지, 논, 논 같은 거 있죠? 그런 환경은 미치게 합니다 저를 그 장까지 쓰면 괜찮은데 그게 몇 킬로씩 계속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고속도로 운전할 때 미친다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길과 풍경변화 없이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논들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어줘야 눈이 즐겁고 걷는 길도 즐거울 건데 며칠동안 계속 걸었을 때 그런 환경이 계속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재밌는 길이 끝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이런 벌판이 펼쳐지고 있네요 좀만 더 걸어가면 아마 쉴 곳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밑깔딱깔딱 넘어갈 때좀쉴 곳이 나오더라고요 에이. 앉을 곳이 있기를 제발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아주 길바닥에다가 장난질을 해놨네요. 바로 걷다 보면, 한글도 보여요. 뭐, 뭐, 누구 이름 써놓고, 뭐, 어쩐다든지, 저쩐다든지. 근데 힘들어서 찍을 생각을 못 했는데, 한글도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자였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 팔로 차버렸나봐요. 아, 실 곳이 안 나오고 있어요. 쉬어야 합니다. 버전 음, 체감상 2 시간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옥들이 몇 군데 보이는 거 보니까 마을이 나가 마을이 오고 있나? 아무튼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레디고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까지 373.87 k m 네요 하... 어제 마을 도착하기 전에 405km 표지를 봤거든요 하... 그래도 조금씩 줄여갑니다 얼른 100km 표지석을 보고 싶어요 사리야좀 지나가면 있다고 하는데 마을에 왔으니까 좀쉴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바까지는 안 바래도 봐도... 벤치라도 있는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마을 빠져 나가겠죠 이 바에서 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힘들어서 안될것 같아요 좀 쉬다 가겠습니다 어제 서비스로 받은 빵이죠 이거랑 오렌지 하나랑 콜라 이렇게 먹고 충분히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1 6 k m 가 남았어요 1 6 k m 끔찍하네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에, 제가 레디고스를 이제 막 떠나려는 찰나에 그한 분이 오셨어요 내 바에서 간단하게 뭐 드시고 오신다 해서 그분도 쉬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또 출발합니다 저분은 꾸준히 걷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중간중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도착할 때쯤에는 저는 레디고스를 이제 빠져나왔고요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뛰었습니다. 391km 남았네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제가 이전에 묵었던, 어제 묵었던 말고 그저께 묵었던 곳에서 여기까지 와야 딱 표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하군까지 가는 게 없어요. 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하군을 건너 뛰어요. 그래서 저는 사하군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 마을에서 신고고 여기를 지나쳐서 사화군까지 가는 겁니다 다행히 하... 하... 마을이 중간중간 있어요 여기서 또 조금 앉아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하... 이런 아스팔트 길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발이 충격이 많이 오더라고요 딱딱해서 그런가 일반 운동을 쉬는 사람은 아스팔트 길이 더 편하다고 해요. 근데 등산하나 이런 거 쉬는 사람은 아스팔트 길이 오히려 더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흙밭이 차례를 났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거나 폭신폭신 하니까 저는 또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참 여기는 해바라기 밭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해바라기로 뭐하나? 해바라기 씨 같고 뭘 하나보나 본가봐요 여기도 해바라기 저기도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상태가 다안 좋아 보여요 깨끗한 노란색 그런 빛을 내는 해바라기가 몇개 없어요 다 시들어 가지고 고개를 다 숙였습니다. 네. 비교적 어린 해바라기들이 싱싱하고 키도 크고 나이 들어 보이는 해바라기들은 고개를 다 숙였어요. 노란빛은 다 잃어버리고 시들어 가지고 시커매 집니다. 군데군데 있는 저 조개 껍데기 표시 그리고 화살표 방향 저것만 잘 보고 다니면 길 잃어버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도시에서 빠져나올 때는 좀 헷갈리기는 해요. 표식도 잘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되어 있네요. 곧가 좀만 더 가면 마을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쉬겠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서 자연 그대로의 길. 그렇다고 자갈밭은 너무 싫은데. 아 자갈밭이군요. 다음 말 까지 얼마나 남았 는지 모르 겠는데, 좀만 가면 나올 거라고 믿고 희망 을 가지고 힘내 보겠 습니다. 중간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좀 앉아서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에 키우는 고양인가봐요. 네. 야옹거려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기는 집인가봐요. 산 밑에 집을 만들어 놨어요. 굴뚝도 있고 안테나도 있는 거 보니까 집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에이, 또 다음 마을까지 저는 또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신발 밑창을 보면 건너 습관이 나오죠. 보면 바깥쪽이 많이 닳아요. 저는 안쪽보다. 양발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바깥쪽이 많이 다르니까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발인데 바깥쪽이 다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뼈가 여지죠 여기에 약간 걸려요. 그래서 좀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발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줬더니 발 아픈 게그 전보다는 덜합니다 그럴 때 약간 아직은 좀 자극은 있지만 그 전만큼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여전히 내 왼쪽 발보다는 좀 아픈 상태인데 그래도 수월합니다 걸음이 뭐 늦춰지지도 않고요 시속 5km 정도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좀 속도는 느려지겠죠 오래 걸으면 속도는 느려지더라고요 이제 7.4km 남았는데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쉴때가한 군데도 없다 하면 가다가 이제 서서히 느려질 겁니다 시속 6까지는 힘들고 보통 시속 4에서 5 정도 이렇게 걸어요. 제가 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저는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7.4km 뚜박뚜박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가 안 오네요. 지금 뭐. 이전 마을 두 군데가 더 있었는데 거기서 좀 쉬고, 쉬고 있나 봅니다. 저신만큼 쉬면은 못 만나는 거고 그 친구가 꾸준히 걸었으면 만날 수 있을 거 같은데 에, 아직 제가 여기 한 2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면 쉬고 있나 봅니다. 제발 중간중간 쉴 곳이 앉을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앉을 곳이 없으면 계속 걸어야 되니까 2시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태양, 태양도 올라와서 뜨거운데 그늘진 곳에 앉을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km 마다 한세레군데 있으면 딱 좋겠네요 갑니다 앞에 제법 큰 도시 마을은 아니고 도시가 보여요 저희가 4하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갈 곳이 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벌써 이렇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5km라고 하면 제 경험사 지평선에도 안 보여야 돼요 중간에 지나가는 또 도시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몰랐던. 일단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경로에 있으니까 무슨 도시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법 규모가 있어요. 저희가 사하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는 도, 도, 도시가 사하군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5km 남은 상태에서 봤는데 지금 2.5km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쪽에 있어요 다지않네요 마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 사과군이 많네요 2.5km면 30분 정도 더 가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사화군일까야사화군일까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왔는데 역시 희망이 생기니까 힘이 납니다. 금방 도착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일단 가겠습니다. 아, 닿을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는 사화군입니다. 저 무슨 교회 건물 같은 게 있는데요.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밑에 땅 흔적들도 무슨 유구, 유구라고 하나요? 집터 흔적 이런 거 그런 게 보여요. 여기 건물이 있었을 것 같죠?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렇습니다. 저건 뭐 무덤일까요? 그나마 여기 좀앉을데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저쪽에 좀 앉았다가 쉬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숙소 도착해서 쉬고 나왔고요 지금 빨래를 돌려놓고 나와서 멀리는 못 나가고 근처에 근처에 뭐가 있는지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 여 슈퍼가 있는지 어, 어떤 어떤 무엇들이 뭐, 있는지 좀 둘러보려고 해요 그리고 빨래가 끝나면 어, 빨리 널어 놓고 여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 걸 표를 미리 살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 와서 그때 사도 되는 건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시장 같은 게 있었는데 시스타때문에 지금 다 걷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바나 레스토랑 이런거는 많이 있는데 그 말고는 이쪽 방면으로는 특별하게 뭘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숙소쪽으로 돌아갔다가 빨래 하는거 마무리하고 옆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어플로 기차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저 원화결제 안하려고 웬만하면그트래블 원래 그 카드로 결제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바이에서 생장올때 기차도 그걸로 해가지고 됐는데 왜 이번엔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역에 가기 싫어가지고 400m 왕복 800그더 걷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버스? 아, 기차 있겠죠, 모네 그리고 빨래는 다 끝나가고 이제 널기만 하면 됩니다. 사하군역입니다. 어, 기차표를 예배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시간 다시 재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영어를 해봐서, 시 간이 있으면 어, 이다. 이걸 또 이렇게 그늘이 내일 날짜로 해야 되겠죠? 그늘이 24일, 28일, 네, 온 가는 거 아스달. 어, 8, 40, 있네요 그쵸? 있습니다 에이, 차 있는 거 확인했고 여기 와서 쪽에서 표를 샀어도 됐을 것 같은데 괜히 또 신용카드 원화결제만 했네요 더 싸거든요 오미오 그 어플보다 그건 수수료를 받아보는 것 같으니까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가 아니라 그리고 지도상에 여기가 슈퍼마켓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아니 건물이 있는데 이게 썰렁하니 슈퍼가 아닌데 차를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슈퍼가 아니죠? 어 있네요 저쪽이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코너를 더 돌아서 가면 있습니다. 혹시 사하군에서 레온으로 점프하려고 하면 어플로 계산하는 것보다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계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싸고 아 스파가 문을 닫았네요. 시간이 아닌가? 에 오픈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머물고 있는 알베르게에 한국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전 코스를 다 도신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직업은 요리사라 하... 음식을 뭐 만드셨는데 그 먹어보라고 할때 먹어볼 걸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다 했더니 그 뒤로 요리사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랑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하... 했습니다 그 여자분 여자분이랑 같이 세명이서 늦게까지 떠드는데 시간이 지금 9시인데 그 알베르게 자체 그 사람들이 자는 분위기라 좀 급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한국사람 반가웠습니다 갑습니다반 저도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8시에 체크아웃이니까 그 시간 딱꽉 채워서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차는 8시 40분 기차거든요. 역까지 네, 5분, 뭐 천천히 걸으면 10분 그렇게 걸릴 거니까 그때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타기 전에요.